설치였어? 이전에 입고한 앤앰 라고 한 그래 야 자, 아니, 장난을 아주 그냥 계속 묶여있어요 저한테 일로와 일로와 <웃음> 여기가 이쪽이 입구에요 어, 뭐 작은 폭포 같은 게 있고 이쪽이 입구인데 어, 상당이좀 괜찮은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를 웬만큼은 살려놓은 곳입니다 곳이... <웃음> 야 그렇지마. 우리 방송해야 된다고. 어? 그냥 다리 모으고 있어. 어디 여자애가 조심하게 있어. 지금. 어, 어, 되어 어, 되었어. 어. 되었어. 되었어. 되었어. 자. 었어 오, 오. 되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늘 날씨가 진짜 안좋아어요속 비만 오고 여기 오는 데도 비 왔거든요. 아야, 키가 작으만데 섹시하네. 엔 응? 섹시, 엔 뱅크, 엔 뱅크, 엔 뱅크, 엔 뱅크, 엔 뱅크, 엔 뱅크, 엠 뱅크, 엔 뱅크, 엔 뱅크, 엔 뱅크, 엔 뱅크, 엔 뱅크, 엔 뱅크, 엔 뱅크, 엔 뱅크, 엔 뱅크, 야, 너무 진한 거 아니야? 그래, 내가 호강을 너 때문에 호강을 한번 해본다. 장난치지 말고 마사해. 그냥 그냥 마사지 하라고. 어, 하가 오늘 제가 잠을 못잔걸 알아요. 바로 옆 방인데 제가 면 잠을, 잠을 잘 자는지 체크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여기 와서 편하게 있으세요. 네. 촬영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 네. 네,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또 구독자님한테 멋지게 보여 드려야지. 뭐 왜? 네. 요 아. 건강해요. 어 <웃음> 메리. 아 맞다. 아, 맞다. 저 동생 잘 뒀다. 솔직히 저는 이제 돈을 주기 때문에 직원의 개념은 맞는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그 진짜 남매 같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도 챙기고 뭐 하도 저를 챙기면서 뭐 남매로 가는 게 맞,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더 끈끈해지고 더 좋은 케미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단. M 차이 안 차이. 그럼 M 차이. 언니. 아 M 차이 안 찌가야. 너도 정상은 아니다. 너도 진짜. 동생 라임 차이 아내 동생 이야언니아 내가 언니야아 삼촌 맘대로 해라 맘대로 너 저번에 마사지 할때는 여보라고 불렀잖아 어람비엑마사 엠노이 견네 죽어서 여보라고 했잖아 엠노이 여보 아, 여보? 어엠노이 어. 오빠, 오빠 별명이 많아 오빠 여보도 되지 삼촌도 되지. 안노이 아, 어. 여보 아그 안노이 여보 엄마 정말 엠노이 여보 삼촌 언니 떡간 <웃음> <덕강>. 오빠 사장님 메이커야 남가야? 남이요 오빠의 좋은 동생으로 이렇게 남아주고 고맙네. 아 여기 오면 옷 옷을 주는 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아, 남자분들은 위에 옷을 안주고요 여자분들은 위에 옷을 주는데 하는 여기 간다고 하니까 미리 가져왔대요 이 옷을 이렇게 고해응 오빠 나와던다 땅땅땅 응응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아주 그냥 유튜브 각잘 나오게 아 이제 피곤하니까 그만 깨떡 어, 아, 깨떡응응응 음. 음, 음. 버리버리 하하 아, 네, yeah, 한국 <tENA> 한국 한국 한국 말고 한국 <웃음> 한국 네, okay. 내 집에 한국 어국 한국 한국 한국 한해 한국 한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편 한국 편국 한국 한해 한국 해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편국한 편안해,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Mần n ním em hay anh ơi a n i s i m em i s h y e e y em ở cái... em x <cười> <Không. cười> em x em ở m à Nhưng m à đ n y c m ở đây em ở đ em ở đây em đi. ở đây m ở đ â em ở y em ở em ở em ở em ở đây m ở đ â em ở đây em y em ở đây n m ư đ â em ở đây em ở đây em ở đây em ở đây em ở đây em ở đây em ở đây em y em đ em ở đây em ở đ em ở đây em ở đây em â y m ở em ở đ â em ở đ y em đây em ở m à đ em ở â em x m em m sima h e hello h e m l o h e l l hello h e l hello h e h l h e h e l h e l l h e l hello h e l l <cười> <cười> <cười> tôi tôi nói là t ê cái mà cái hả tên cái tâm, hả? Tên, tên t à dây của t a mở thêm thêm h l u ô n em không tin anh anh em cái nào đ n you l i e h Ủa i h xem xem mở k n g Em nhỏ Cái này của e m thiệt c u á cái này chơi Ồ oh. Cái này thiệt nha, cái này b a n nè à y nè Bà biết không? a v a t a r h a v a t a r Tim, tim rồi Tim rồi Cái đuôi, cái đuôi, cái đuôi, cái đuôi gì nè, xong i hướng h À Không có, em không có, em không có Có, em có Trời đất ơi, ơi Ôi tao có ừ, Sao anh thấy? Tại sao? Anh thấy được hả? À, à. Không có À đấy có Cái này <cười> 어네게 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할까요? 네은 먹자! 둘은 먹자! 같애? 네공네 나이 이코보이이 보이코! 보이코! 보이코! 보이 이제 집에 가야 아니요? 네 마. Vào đầu, rồi em ở đây, em ở đây, bye bye, còn ba về nhà vui vẻ chứ vui vẻ, ú đ i t m em ở đ â m m ở đây l m không làm, em ở i Ờ, n h mà ở đây, ở đây, k m mà, không cần t m n h i m 마. 가자, 야, 호치민 가자. 동자기 응, 호치민, 저거. 가자. 비비비비. 아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네요. 오. 온천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잘했고 저도 여기까지 와서 좀 재미나게 이렇게 할줄 몰랐습니다. 뚝. <웃음> 아이고 아, 다른 데 가자. 디디디디. 가자. 네, 저희는 이제 어, 갈 준비를 하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버스를 타고 온 것처럼 그 버스를 그대로 타고 어,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요번에 춤 췄나? 아, 춤. 1층이 없다고지? 1층이 없어요. 4층이네? 네네. 방금 탑장을 마쳤고 저희는 어 이제 바로 호치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잘자요. 잘잘자요 잘자요. 아! 잘자요.